와우. Wow. English breakfast는 여기서 fry up이라고도 많이 하고요. 보통 이렇게 맨날 먹는 음식은 아니고 어, 술 먹은 다음날 해장 음식으로 많이 먹어요. 영국 가정집에 가보시면요, 이렇게 머그컵에 차대가 어 지워지는 날이 없을겁니다 이 영국 홍차가 너무 색이 강해서 이정도 물을 넣어주시고 차를 약 2분 정도를 어, 우려줍니다 거의 다 우려진 것 같아요 이제 티백을 빼주시는데 티백을 뺄때 이렇게 여기 마지막 티백에서 나오는 이 똑똑똑 떨어지는 티물이 가장 달달한 달콤한 맛이래요. 그래서 이렇게 좀 쥐어짜지 말고 이렇게 똑똑똑똑 떨어뜨려줍니다. 똑똑똑똑. 그리고 이 우유를 이렇게 살살살살살살 이 정도 색깔이 나게 구워주면 돼요. 이렇게. 예쁘죠? 저어주시면 딱이 정도 색깔이 맞는 밀크티 색깔이에요. 근데 티마다 좀 색이 좀 다르긴 할 거예요. 아, 맛있어요. 쉽게 만드는 법은 일단 볶아야 될 재료들을 다 썰어서 준비해 놓는 거예요그 다음에 한 번에 다 볶으면 되거든요. 이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다 닦아야 되는데 너무 귀찮아요. 버섯을 씻으면 그 무슨 성분이 날아간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닦아줘야 됩니다. 사람마다 이것도 다른데 저는 한 너무 얇은 거저 별로 안 좋아해요. 야채 좀 씹는 맛이 있는 게 좋아서 가게 가면 되게 얇게 썰어주거든요. 근데 저는 한이 정도 이 정도 이렇게 단면 이쪽 면에서 이렇게 끝에는 잘안 먹으니까 얘도 너무 얇게 하시면 다터지거든요 그래서 좀아뜨가 조금 두껍게 하시는 게 좋아요. 요요 두께 요 두께. 그 다음에 하셔야 될게 이제 하쉬브라운인데. 하쉬 브라운을 제대로 만들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. 감자를 채를 썰어서 그걸 또막 전분을 빼고 하려면 너무 귀찮잖아요. 그래서 제가 고안해낸 방법이 바로 이 영국의 가장 싼 <웃음> 싸구려 음식 중 하나인 이 포테이토 와플을 이용해서 하쉬 브라운을 만드는 거예요.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릴게요. 일단 어, 이 와플 한두개 정도를 토스트기에다 넣어서 약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 줄게요. 옮겨주시면 돼요. 그래서 삼각형 모양으로 이제 비어, 어, 빚어주시면 돼요. 이렇게 두 개, 두 개를 만들게요. 두 개. 이렇게. 짠! 건강에 나쁜 버터. 원래 맛있는 것들은 다 건강에 나쁘죠. 아까 썰어놓은 버섯을 투하 버섯은 물이 나오기 전에 불을 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요리를 해야 돼요 소금간하고 후추도 넣고요 다음에 얘를 가끔씩 생각날 때 <웃음> 이렇게 슬슬 저어주시면서 약간 더 이게 지금 이렇게 묽잖아요? 얘를 좀더 찐득찐득하게 만들어줍니다 I'm g i s breakfast n o i g i n g breakfast o n e w o w I'm going to eat week. 너무 배가 불러서 소세진 한개 남겼어요.